오늘은 불가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 불가살 때문에 불가사리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한국판 뱀파이어인 드라마 속 불가살의 이미지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불가사리는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도 불가사리는 그 나름대로도 매력적인 우리나라 괴물이에요. 이번 불가사리 편은 두 편으로 나누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불가사리가 등장하는 민간 설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구렁덩덩 신선비 영상처럼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괴물 불가사리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고려 말에서 조선초 세상이 혼란하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라 안팎이 모두 어지럽던 이때 나라에서 중들을 모두 잡아오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절에서 살던 중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중들을 잡아 큰 재물을 얻으려 든 자들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중 또한 잡히지 않기 위해 절에서 나와 여동생의 집으로 향했죠. 여동생의 집에 도착한 중은 여동생에게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동생은 흔쾌히 승낙했고요. 하지만 사실 여동생은 중을 관청에 신고해 그 대가로 재물을 얻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에게는 숨겨주겠다고 말하고 관하에 가서 자신의 집에 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면 관하에서 그 대가로 재물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한편 중의 여동생에게는 나무꾼인 남편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자신이 세운 계획을 말해줍니다. 당연히 남편은 재물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관아에 팔아넘기려 하는 아내의 모습에 분노했고 그 자리에서 아내를 죽이고 말았죠. 다음 날 나무꾼은 자신이 죽인 아내 대신 밥을 해 숨어있는 중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래라면 여동생이 자신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을 텐데 동생이 아닌 처남이 자신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중은 밥을 다 먹은 뒤 나무꾼에게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무꾼이 중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중은 연부를 외우고는 자신이 먹다 흘린 밥알을 뭉쳐 모양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밥알은 신기하게도 살아 움직여서 반지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바늘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 밥알은 그 뒤로도 며칠 동안 계속 집안의 쇠부치를 먹어댔는데 신기하게도 쇠로 된 물건을 먹을 때마다 그 몸집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밥알이 꽤나 커지고 나서 얼마 뒤죽은 나무꾼에게 쪽지를 건네며 필요할 때 펴보라는 말을 하고는 사라지죠. 중이 어디론가로 떠난 뒤에도 그 짐승은 계속해서 쇠로 된 물건을 먹어치웠습니다. 결국 이 짐승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쇠를 먹어치우고 말았고 더 이상 집 안에 먹을 쇠가 없어진 뒤에는 산으로 달아났죠. 그 짐승은 산으로 도망간 후에도 밤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 솥같은 쇠붙이로 된 물건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만 되면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것이 내려와 마을에 솥을 씹어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 짐승을 잡으려고도 시도했지만 그 짐승은 힘도 세고 너무 빨라 사람들이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시간은 더 흘러 어느덧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쇠부치마저 먹어버린 이 괴물은 그 크기 또한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괴물은 이번에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쇠부치를 먹으려 했죠.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도성 안에 나타나 쇠부치를 먹기 시작하니 온 도성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당연히 그 괴물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 괴물은 무기로 사용하려고 들고 간 칼과 창, 도끼와 화살마저도 모두 먹어치우고 맙니다. 설사 괴물을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성공했더라도 그 무기는 모두 휘어지거나 망가지고 말았고요. 어떤 방법을 써도 괴물은 죽지 않았고 왕은 결국 방을 붙여 이 괴물을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를 본 전국의 사냥꾼들은 괴물을 죽이려고 했지만 괴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괴물은 죽일 수 없는 것 이라는 뜻의 불가사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한편 나무꾼 또한 다른 사냥꾼들처럼 불가사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사리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무꾼은 자신의 처남이었던 중에게 받은 쪽지가 기억나 펴보게 되죠 그 쪽지에는 절대 죽일 수 없는 것은 불로써 죽일 수 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본 나무꾼은 왕에게 자신이 불가사리를 죽일 수 있으니 도성의 한복판에 쇠를 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무꾼의 말대로 도성 한복판에는 쇠로 된 물건들이 모아졌고 그날 밤에 불가사리는 이 쇠를 먹기 위해 도성 안으로 들어오죠. 나무꾼은 불가사리가 쇠붙이를 먹는 틈을 타 불가사리의 뒤로가 꼬리에 불을 붙였고 불가사리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불가사리가 있던 자리엔 그을른바풀 덩어리만이 남아있었죠. 이렇게 불가사리를 죽인 나무꾼은 약속대로 큰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결말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불가사리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본이 많고 이야기들마다 줄거리도 달라요. 불가사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름 모를 과부였다거나 신돈 같은 유명인사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불가사리에 불을 붙였음에도 죽지 않아 민가를 모두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듯 불가사리 이야기에는 여러 이본이 있지만 불가사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점에 대해서는 이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즉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한 시기에 등장했다는 말이죠. 이 시기 원과의 싸움에서 진 고려는 120년 동안 원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고려 말기에는 외국까지 출몰했습니다. 게다가 원의 공녀를 바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미혼 여성들은 원으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건물을 재건한다는 이유로 부역에 힘써야만 했으며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전쟁 자체를 원망하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토록 싫어하는 전쟁은 칼과 창, 화살 같은 쇠로 만든 무기 없이는 발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후폭풍으로 고난을 겪었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도구인 무기 또한 원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은 결국 무기가 모두 없어지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과 염원은 불가사리를 만들어냈고 민담속 불가사리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철로 된 무기를 먹으며 염원을 달성해주는 영웅적 존재로 등장합니다. 불가사리가 세상의 모든 무기를 먹으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불가사리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가사리는 무기만 먹는 괴물은 아니죠. 불가사리는 철로 된 물건이면 무엇이든지 먹는 괴물이었으니까요. 민담속에서 불가사리가 처음으로 먹은 것은 바늘, 커진 뒤 주로 먹었던 것은 가마솥인데 이들은 그때 당시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가마솥과 바늘만 봐도 알수 있듯이 철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기구나 가마솥 같은 백성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들의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가사리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등장한 영웅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백성들을 위해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불가사리가 백성들에게 필요한 도구마저 모두 먹어치우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다시 백성들에게로 향하기 때문이죠. 백성을 위해 탄생한 존재이지만 모순적이게도 백성을 위해 사라져야 하는 존재. 제가 불가사리에 과몰입을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불가사리가 조금은 불쌍해 보였네요. 불가사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이 민담을 바탕으로 불가사리라는 괴물이 어떤 괴물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가사리와 불가사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불가사리와 중국의 상상 속 동물 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